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s u n n w day. 아, 먹방, a w h a t e v e r you want. 신 c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안녕하세요 너무 초췌해가지고요 씻고 와야겠어요 있잖아 음. 지금 다 씻고 왔고요 내 방이 난리다 난리야 아, 어떡해 콜피스며 먹다 남은 콜라며 요 마요네즈 통이랑 데리야끼 소스는 답이 없다 요 옷은 지금 몇 개가 쌓여 있는 거죠? 이번엔 누가 허물 벗고 갔나요?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떡볶이를 먹자 응급실 떡볶이를 시켜먹거든요 숨어 <웃음> 있었는데 <웃음> <웃음> <웃음> 하여튼 집을 치워야겠어요 우와! 우와. 유통기한이 진않은데 4월 말까지 <웃음> 아! 악좀기 싫어! 어... 그래, 치워보자 치워보자 이거는 빨리 이것도 빨리 막말은 왜또 여기도 있지? 이건 또왜 여기 있어 아카부당 깨끗해졌죠? 그렇죠. 그렇다고 말해줘요. 청소 끝. <웃음> 싫어. 더안할 거야. 강요하지 마. 더럽다고 하지 마. 이제 나밥 먹을 거야. 강요하지 마. <웃음> 오늘 밥은 양배추 쌈을 먹을 거예요. 생으로 먹을까? 귀찮은데. 아 이거 슬라나 으흠 그때 껌 먹어도 되겠구만 100% 현미밥 양배추 찐거 두부하고 닭가슴살 패티 다음에 잘 먹겠습니다 집에 김부각이 있었어 김부각이 음. 음 여러분 어제 먹다남은 응떡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네안 돼요 감자탕 먹고 있네 누구이 이렇게 감자탕 먹고 있는데 나도 감자탕 먹고 싶다 감자탕 쓰레기 밥 올려먹고 묵은지 감자탕에 묵은지 짝지워그 다음에 마지막에 밥 볶아먹고 전화해서 어제 남은 떡볶이 먹을까 하면은 그래 넌 평생 그렇게 살아 이러겠지 안 먹어 안 먹었다 자리도 한 장으로 뒤늦게 들어서 대물만 도다 먹었겠다 일단 저는 첫째로 다짐한 게 커피 줄이기에요 그 다음에 위에 좋은 음식 많이 먹기 위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술 줄이기 매운 음식 줄이기 그럼 실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 이거 마스크 이거 샀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내리면 아아 아, 이걸 목에 걸어야 되겠구나? 나가세요 여러분! 산책을 좀 해야겠어요 기분 전환을 일단 집 앞에 카페에 갈 거예요 한가운데 나무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감나무일걸요? 아마? 지금 영업시간이 다된것 같아서 후다닥 마시고 이제 나가려고요 저 반짝반짝한 정작 저기 갈 거예요 여기 올라가서 쉬면 좋은데 지금 엄청 추워요 그냥 이런 거딱 보고만 있어도 그냥 딱 좋은? 이거랑 저기 지나가는 물들이랑 근데 제가 요즘 왜 그러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어떤 댓글을 보는데 아이디가 가을 타는 인거예요 아이디를 보자마자 보자. 아, 내가 가을을 타고 있어서 그런가 내가 가을 타가지고 그런거 없다 저는 좀 혼자 노래 들으면서 갔다가 집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저처럼 가을 타지 마시고요 여행은 못 가더라도 바로 집 앞에든 집 근처든 그런데라도 이렇게 산책하는 걸로도 기분 전환이 조금 되네요. 저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스으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대 h ì